이 지오물을 다 하면은 이런 차원, 이런 차원이 앞에 나타나면은 팔만 4천의 마군이 너의 육군 문부에 있어서 뭐서장에대해으님이 이 공부가 익어지면은, 8만 4천 마구니가 니두 어깨에 붙어가지고, 니 생각을 채쪽질을 하고, 니 생각나는 대로 구상한다. 막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이 소리입니다. 8만 4천 마구니. 그러니까, 도고 일척의 마 일장이다. 그럽니까? 도 한자가 높아지면 마구니는 벌써 한 길이 높아지고, 도고 일장의 마십장의 도가 한, 한 길이 높아지면 마구니가 열 길이 높아진다 하는 그예도론들의 말씀. 능음경을 모두 보셨으면 오십사 변마사, 색수상행식, 그오음에 하나의 열 가지씩 해서 이 오십 가지의 마구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그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다 했죠. 네. 내가 늘 신도들에게도 이 염불이나 기도를 권하면서 그 소리를 늘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는 게참 힘이 들지요내 자신도 지금 그럽니다. 차를 타고 낯설은 처음 가는 고장을 지나가면서 간판 하나 쳐다봤던지 어떤 풍경 하나 무심에 싹 아무 관계없는 뜻을 두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무심길에 싹 지나가는 모습 눈에 팍팍 띄어버린 것 또. 거의 한평생 이게 안겨 버리지고 남아 있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워진다는 게참 힘이 들죠 이렇게 무서운 게 그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는 게 얼마나 고약합니까? 내가 늘 우리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을 관광을 가시든지 사원 참배 가시거든라그 일본말로 시에 이상이라 그러죠. 예, 비해산 같은 그러니까 뭐 천태종의 근본 본사인데 그거 가거들랑 아버지 스님하고 아들 스님이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집이 지금 한 400년 된 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스님하고 아들 스님이 같이 공부해서 도인이 됐다 그런데 유래는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 동화집에도 나오고 기록에도 나오는데 어떤 고급 관리가 마누라를 둘을 두어요 본부인하고 두째 부인을 두었는데그 본부인하고 두째 부인을 한 집에 들이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본부인하고 두째 부인이 그렇게 화목해.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데 남의 눈으로 볼 때는 그두 사람이 조금도 본마누라 두째 마누라 표, 표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루 겨울날 이 관리가 출근했다가 퇴근 시간이 돼서 딱 퇴근을 해보는데 일본은 그 온돌방이 아니죠. 다다미방에 화로를 갖다 놓고 두 여자분이 양쪽에서 화로에 기대서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는데 잠이 들었다. 이겁니다. 따뜻한 데. 잠이 들었는데 그두 여자의 머리카락이 뱀이 돼서 싸운다. 그러니까 남이 볼때 본부인, 두째 부인이 그렇게 화목하고 조금도 거기에 감정이 없는 것 같고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집안의 큰 일, 적은 일을 서로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하고 집안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 속에는 그 무서운 여자의 본능에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잠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이 머리카락으로 올라와가지고 두 사람은 잠이 들어있는데 머리카락이 두 마리의 뱀이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퇴근하던 남편이 딱그 모습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전율을 느낀다고 소름이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는 거다. 저두 사람이 그렇게 화목하고 저렇게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렇게 자비한 사람들은 보이는데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무서운 독한 기운이 보살고 이 있다 그 길로 남편 되는 사람이 딱 가버려요. 그래서 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 본부인은 뱃속에 아기가 있었고 두째 부인은 아기가 없었는데 두째 부인은 한 3년, 4년 기다리다가 잡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하니라 두째 부인은 가버렸고 본부인은 죽어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아기를 키우면서 남편을 속식을 찾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아이가 13살, 14살이 되면서 아버지를 자꾸 묻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우리 아버지는 왜 없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냐 그리고 본부인은 거기에서 그 남편이 그 영문없이 가버린 그 고민이라고 할까? 여기에 고민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십여 년이 넘어가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 키우느라고 거기 폭발이 안 되다가 이제 아이가 제걸음을 걷고 서당에라도 다니고 뭘사리를 판단할 만하니까 십 수년 쌓여있던 고민과 걱정과 이게 쌓여가지고 병이 들어서 들러누워요 병이 들어서 들러누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못 산다는 걸 각오를 하고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이러이러 이러한 분이시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오기 전에 왜 그러시는지 아무 까닭도 영문도 없이 나가 버렸었는데 돌아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를 알 길이 없다. 네가 공부를 좀 두고 이 어머니의 마지막 원으로 들어달라 그래요. 어머니가 숨지기 전에 아버지를 네가 찾아서 만나 가지고 아버지가 왜 우리 집을 우리를 버리고 가셨는지. 그 말씀 한마디만 내가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13살 된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일본 천국을 헤매더라만 3년 헤맨 끝에 그 으리로 비해산에 가가지고 중이 된 아버지를 만났요 그렇게 처음에는 몰랐던 요리에 수수면서 요리요리를 맞춰보니까 그 스님이다. 그래서 그 스님도 이제 아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배워요. 그 어머니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잘못이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병이 들어 죽겠는데 마지막으로 숨지기 전에 소원이 아버지가 왜그 집하고 가족을 버리고 가셨는지 그한 말씀 듣고 싶기를 원하러 한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너도 이제 나이가 16살이 되었으니까 세상 물정을 짐작할 거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수 없는 거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너의 엄마하고 작은 엄마가 평면으로 크게 자비하고 자상하고 모든 일을 참부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소음면서 사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의 밑바닥에 무서운 복귀가 무의식에 육체가 잠이 들어 있는데 머리카락이 뱀이가 돼서 싸울 만큼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것이라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부작을 하나 만들어줘요. 부작을 하나 만들어서 이 부작을 갖다 드리면 너의 엄마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잘 사시라고 해라.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아라. 그 아이가 그 아버지 만났다는 이 기쁨하고 아버지가 그 엄마에게 갖다 주면 낳는다 하그 부작 거기 좋아, 즐거워가지고 탁 뛰어. 뛰면서 집으로 오다가 넘어져서 구부러져서. 구부러지면 부작이 탁 갈라지면서 부작에서 피가 죽 그 시간에 어머니가 숨진 시간이. 그래서 그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초상을 치고 아들도 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일본 비해산에 가면 은그 아버지 신임하고 아들 신임이 같이 공부했다는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고 이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마구니가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육군문대 터해서그 54변마사 이야기가 나오던데 능원경 54변마사가 전부 내 마음에서 만드는 거고 내 눈으로 본게 마구니가 되고 내가 귀에 들은 소리가 마구니가 되고 이 모습이 전부 54변마사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기 마음이 결국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리고 뭐, 천마 같은 것도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천마는 극소수고, 전부가 내 마음에 일으킨다. 요걸 결국은 공부가 깊어지면서 깊어질수록 이런 마구니가 자꾸 치기 떤다 이거죠. 치기 떤다 오늘날 우리도 뭐, 전부 그런 허물에 떨어져 있지요 남보다도 조금 장점 있으면은, 이게 일부러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떠벌리고 싶은 거, 이것도 마구니고, 예. 또, 뭐, <웃음> 가지를 셀 수가 없지요. 가지를 셀 수가 없지요. 늘 이러기는 하면 54 변마사 이야기하는 그 돌아가신 용성노스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라도 스님인데그 성씨는 강씨고 백달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스님이 시님 용성노스님이 대각사 법회에 그 납자들하고 신도들 앞에, 한두 시간에 걸쳐서 54 변마사를 자세하게 법문을 하셨답니다. 자세하게 법문을 해 주셨는데, 그54 변마사 법문이 끝나니까, 그 백달이라고 하는 걸망지고 된기던신님이딱 일어나서, 신님은그5 0까지 마구니에, 몇째 마구니에 포섭되어 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웃음> 근데 영성노 스님이 말씀이 없으셨다. 네, 열반하신 춘성노 스님이 노래 아쉬웠다. 딱한마디 뭔가 했어야 될 건데, 그 강백달이라는 젊은 소자가 그 본문 끝머리에 그 스님의 그 본문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54편마사의몇째 마궁에 섭해 있습니까? 했을 때 용성노 스님이 답이 없으셨다. 그래서 선방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한토막의 본문이다. 거기에 답이 있었어야 되는데 답을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어떻든 마군이라는 건 전부 내 마음에서 만들고 내 귀에 들은 거, 내 눈에 본거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 생각 속에 이게 덜덜덜 끌어가지고 병이 되다가 이게 익어지면서 아무 나하고 관심 없이 귀에 스쳐간 이게 마군이가 돼서 나타나고 아무 관심 없이 눈에 피탁 지내간 게, 이 마구니가 돼서 터져 나오고, 이게 마구니지,가. 뭐 조금, 그, 지난날에 이렇게 흉내 내릴 때에, 그, 뭐, 터져 나온 게 모두 이런 게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익어지면은, 익어지는 그 틈을 이용해서, 8만 4천의 마구니가 너의 육군 문두에 있어가지고, 있는 바, 그 마음 속에 네가 지니고 있는, 있는 일체 기특하고 이상한, 스승한, 선악 응험의 일을 엿보아 가지고 엿보고 있다가, 너의 마음을 따라서 고개 밖으로 시설이 되며, 너의 마음을 따라서 나고, 너의 마음을 따라서 그걸 구하게 되고, 너의 마음을 따라서 나타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 내가 뭐 지난날 뭐 기도하고 또는 이선방에 화두한다고 이렇게 조금 따라다니고 할 때에 이 겪은 게 전부 이런 경계가 바로 다나타납니다만 무릎 하고자 하는 바 있는 것을 이를 이루지 아니함이 없다 마구니가 마구니 생각대로 다 해버린다는 게 마구니 소나기에 들어가서 마구니 이렇게 주물려가지고 내마음 일어나는 건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은 완전히 마구니의 마음이다 이거죠. 마구니가 나를 중물로 가지고 해버린다. 공부가 익어지면서 더더구나 이게 무서운 차원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공부가 익어지면서 더더구나 기도 같은 게 이렇게 백일 기도든지 천일 기도든지 해나가다가 보면 은 초기에는 도리어 그렇지 않는데 이 기도가 거의 익어진 상태에서 더더구나 이 마구니들의 장난이라고 하는 게 무섭게 터져나오죠. 네. 내가 옛날에 완전히 마구니 새끼가 됐었습니다. <웃음> 산처럼 쳐다보면 묘토, 지퍼가 전부 판단이 다 되고요. 네. 사람 앞에 오면 진짜 다심통이없서 사람이 겉머리 하는 소리하고 쏙 생각 다루는 게다 보이고요. 사람 몸뚱을 요새 투명체 플라스틱 쳐다보는이다 보입니다. 그니까 러그 사람의 어디 병이 있고, 어디가 어떻다는 걸 전부 다 알아요. 막 그때는 생각나는 대로 나무가지 아무 나뭇가지나 쪼가지고 다려먹으라 하면 그병나고요 모래 딱집어주면서 요거 산저 나사, 풀딱 꺾어지면서 씹어 먹으면 나사. 이게 다 돼요. 완전히 부처 다된것 같아요. 잠깐이. 예.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는 기점이 되어버리고, 호기심에 그것만 찾고 이렇게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어느 보살 집 쳐다보고 싶다 하면 30리 40리 바깥에 그 보살이 사는 동네 눈앞에 다보여 집집마다 하는 행동 다 보이고 집집마다 남자 여자 아기 어른 하는 대화도다 들려요. 근데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차원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 결국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공부가 익어지면서 중노릇을 오래 하면서 마군이에게 점점 끌려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노릇을 오래 하시면서, 구참납자가 되면서의 일거일동이 무의식 속에 마군이의 장난에 우리가 녹아가지고 우리의 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군이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 흔들리는 대로 마구니가 다 해주고, 내 마음 일으키는 대로 마구니가 다 해버리고, 내 마음 따라서 다 된다 이 그러니까 네가 만약 허리만큼이라도 차별심을 일으키며, 또너기자해서 성진만큼이라도 망상염을 내면, 은 네가 조금이라도 화두하는 일념이면 화두하는 일념, 또는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했고일념그 고 바깥에는 턱 끝만큼 손톱 끝에 묻, 묻은 때만큼이라도 차별심을 일으키고 딴 망상을 일으키면은 바로 마구니의 소나기에 떨어진다. 곧 문도 저의 마구니의 권계에 마구니의 관하라는 권한 속에 테두리 속에 떨어지며 곧 문도 저의 주인 지음을 입는다 마구니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너는 마구니의 노예, 마구니의 신부는 꿈이 되어버리며, 곧문도 저의 마구니의 지휘를 들어서, 문득 이의 입으로 마구니의 말을 말을 하고, 마음으로 마구니의 행을 실천해서, 도리어 다른 일을 그러다고 비방을 하고, 스스로 참된 내가 바른 도, 참된 도라고 자랑을 하게 되리니, 이렇게 되면은, 반야의 종이, 정인이, 반야의 인, 반야의 싹시 영영 죽어버린다. 마구니의 소나기에서 노란하게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는내 바른 진심, 정인이 마구니 때문에 없어져버려. 영원히 없어져버린다. 이를 쫓아 길이 죽어지며, 보리의 종자가 다시 싹이 나지 아니해서 겉겉 생생해 항상 반료가 되리라 하는 것은 마군이하고 친구가 된다. 마군이하고 도반이 되고 마군이하고 짝이 되리라. 마땅히 알라 이 모든 마군이의 경계가 다자신으로 쫓아서 일어난 바다. 딴 데서 오는 건 하나 도 없다. 자신으로 나는 바이라. 요거를뭐 따지기를 자신 속이는 천마로 보고 자신 소생은 오음의 마군이로 봅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딴건 없습니다. 마음이 만약 일어나지 않면 마음이 안 움직이면 은 어찌하리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마군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천태대사가 이르되 천태지자 대사가 너의 재주는 다함이 있다 끝입니다. 마군이 마군이 너의 기술은 너의 재주는 끝이 날 시간이 있지만, 나의 취하진, 나는 취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긍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함이 없다 하니 진실한지라. 이말씀이요뭐 사기에 보면 그렇게 냈죠. 천태스님이 그 천태산에 꼭계시경진할 때에 9년 동안 그 동부에서 마군이들의 그 풍악 소리하고, 노래 소리하고, 노는 소리하고, 마군이가 다 달래는 소리가 들렸는데 천태신이 안 흔들리니까 만 9년이 넘어간 뒤에는 그마군이들의그 풍화 소리든지 거기 끊어졌다. 그렇게 기준이 나죠. 그러니까 미제주는 끝이 있지만은 내하 내가, 내가 긍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함이 없다 하니 진실하시다. 거짓말이 안시다. 이 말씀이요. 다만 일체초에 노아 하여금 냉랭지고 하며 요거는 차디차게 아주 냉정하게 가며 평타타지고 하면 편안하게 순탄하게 가라. 이게 끊어졌다가 연결이 되었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흔들리지 말아라. 냉정하게 아주 순탄하게 가며 순전히 말고점매가 끊어져가며 한생각이 말년에 계속하되 이날 시신을 지키는 귀신과 같아서 시신 지기는 귀신보다도 옛날 말대로 그 시골에 달개게 알을 품겨 놓으면은 이 달기 알을 품고 가면서 마, 우리가 달게 생각을 못하지만은 어른들이달뭐 빨리 하려는 생각이 있나 어서 하려는 생각이 있나 잘하려는 생각이 나지만 닭이 안돼 봤으니까 달게 뜻을 모르죠. 곁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비유할 때에는 달기 그죠? 그 계란에 이 더운 온도 계속 시키는거 꾸준히. 그래서 조금 며칠 지내가다가는 달기, 물이나 먹고 모이를 쫓아 먹기 위해서 잠깐 내려왔다가도 그 계란이 식기 전에 딱그 온도 맞추어서 그 이상은 식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달기의 모습을 쳐다보면 은그 온도 상속하는 거, 막 그렇게 한다 이거죠?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마는 시신을 지키는 귀신이라는 앞에 말씀드린 700, 700 가운데 6분 허투어져 가고 한100 하나가 남아가지고 영원히 그 시신을 지킨다 막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자축인묘진사 시비시진이 있으면서 고그 시간 고그 시간 자기가 책임진 시간에 이 시신을 지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지키는 귀신이다. 떠나지 않고 곧 붙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켜오고 지켜가면, 어심 덩어리가 문득 툭 튀어 한 소리 하면은, 문득 호련, 예. 폭치 일선 툭 튀어 한 소리 하다. 이건 서장에 넘어갔죠. 예. 툭 튀어 한 소리 하면은, 가우마라 하늘이 놀래고 땅이 흔들림을 시하리니 힘쓰고 힘쓸 수여다, 부지런히 노력을 하라. 이렇게 되었죠.